사도행전 51강, 강설의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 역사서로서의 이 기록은 성신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신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일이 진행되는가? 아 그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철저히 사도들이 이제 성신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신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의 기초에서 이제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요소 요소에서 우리가 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다 성신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신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구속개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황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이제 지금 반드시 이런 이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도권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성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역자나 교우들이나 잘 알아야 돼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안목으로 3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보고, 거기에 다, 그,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그 인간의 반응은 인간의 그 반응을 더,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의 다른 면입니다. 다른 면이에요.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받는 사람들의 다른 면이 그렇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 마가 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울 때에도 성신으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신이 이제 실루기아로 가게 하고 성신께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비시티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 <웃음>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미리 본 거지만, 사소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신이 가라다대 이렇게 또 나오고,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신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패타고. 이게 성신께서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성신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도의 스 순종하심을 신자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만, 또 구속사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신의 사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서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거기서 복음 증거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증거하게 된 것도 결코 뭐 어쩌다가 그렇게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걸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경륜을 가지고 섭리에 가시는가를 알고 그렇게. <웃음> 경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16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6장에 가 보면 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때그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신이 막았고 또비두니아 본도 비두니아 지금 터키 북부 지역인데 흑해를 접하고 있는 거기 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그쪽으로도 막았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해서 유럽으로 그내앞그 그, 유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빌리보를 거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그이 사람이. 성신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주님의 뜻이 항상 우선인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가 계획했던 것들을 수정해서 갈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성신의 인도를 평소에 받으려고 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신이 허락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걸 아는 거죠.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교회 아로서 내가 한 분자로서 역동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과연 이 믿음의 후회로서 그렇게 성신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가. 목사는 말씀을 그렇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전하고, 또 송도들은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그, 그, 당대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큰 구원의 경영 가운데 목표하신 일에, 또, 교회 아로서 자신을 다 들여가는 거 것.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제, 뭐, 다 종교 생활하고 많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은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기록 의도가 있고 또 본문의 사건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 하고 본문을 풀어갔는데요. 이게 설교를 하고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론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다 그것이 끝나면 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그냥 바깥으로. 그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바깥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누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예배 그 회당에서 나갔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런 즈음에 그런 즈음에 <웃음> 에 유대교의 회당 예배 그 절차 형식을 보면 그런 그 이제 그 다음 순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즈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어, 이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그냥 단순히 좋은 정보 들었으니까 또더 듣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요. 이제 간절히 청했다고. 합니다. 거지가 뭐 밥을 얻어먹는 심정으로 그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이단을 쫓는 거예요. 그럼 이단을 쫓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 그 생활 본거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갈 때야 우르 그 엄청난 도시 문명의 그 속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듯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의 그 위치와 역할을 다 내려놓고 그더 들으려고 하고 거기를 따르려고 하는 거는요 이단에게 속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 나사렛 교회수 이단에게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 이게 이거는 진짜. 이게, 한가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도,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언제 또 시간 되면 또 듣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 절박함이 있었다. 이거 말씀의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다음에, 오, 요번 예배 아니면 다음에 또 듣고 또 정리해서 살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그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이사 움직여야 되니까 그세 번째는 죽을 준비해야 된다. 죽을 준비. 이게 성도들도 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 그런 절박한 심정. 진짜. 그렇지 않으면 그 바울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뭐 잘못된 종말론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성 이게 지금 더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 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지위를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온 문제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제일 앞에 둔 거죠.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는데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분들이 뭐 그건 그런 뭐 교리적인 내용이 한번 뭐 나중에 정리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몸도 피곤한데 적당히 듣고 나중에 또 듣지, 뭐 또, 강의안도 올라와 있는데, 그 언제든지 다시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아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또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내가 진짜 더 깊이 있게, 그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벨릭스 같이 뭐 나중에 보자 그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행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현장성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행보에 방해를 합니다. 교회 행보. 결국, 뭐, 비교적 자기 유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가지고 더 듣긴 듣기 싶은데 이게, 이게 지금 아닌 것 같다 하고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가 분명히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로 지금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 없, 생각,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 그렇다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음, 그게 그 로마의 그 로마 시대의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이나 개선 장병들이 그 들어올 때. 저희, 백성들이 굉장히 찬양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땅도 확보하고, 뭐, 물자도 확보해갖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찬양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개선장군이라도 개선, 장군이라도 또 언제든지 또 군인이니까 나가서 죽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그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라틴어인데 그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말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절박하게 말씀을 들려고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이 정도 기록해 놨네.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볼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야 이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굳이 공부 안 해도 그냥 천국에 갈 텐데 뭘 공부를 하나? 이 세상 사람들도 공부 안 하면 사람으로서 그냥 살기는 하잖아요. 근데 사람답게 살기가 참 어렵죠. 거의 짐승 같이 살잖아요. 공부 전혀 안 하는 사람들, 겨우 그냥 생계 유지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짐승 같이 살아요. 좀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명료하게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과연 그렇다는 것이 삼위 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알고 그 교회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예? 나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이 뒤에 이제 은혜. 바울이 은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그거예요 그런 것들 이 근본적인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절박하게 누려가야 될게 뭐가 그 진짜 이게 어디 돈 떨어진다고 그러면 눈이 총기가 눈이 팍팍 스파크가 튀잖아요 뇌 뇌에서도 스파크가 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스파크가 튀어야 돼. 눈알이 그냥 초롱초롱 해야지. 그, 그, 뭐, 물론 피곤해서 유두고처럼 졸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건 평상적인 일은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죠. 우리가, 근데 그거하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그, 그, 런 상태가 참 중요하죠. 그래야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네,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진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나,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예배당 매매를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꼼꼼하게 그걸 따지고 살펴서, 자꾸 하나 다 살펴 가지고 체크하면서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전에 한번 서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 가지고 꼼꼼하게 살고, 이 세상 살아가서 집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잖아요. 자꾸 하나, 뭐 토시 하나 다살피더라고 한번 놀라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맨날 여기,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래, 그래가지고도 그냥 좋다 고 살면 그게 얼마나 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 명료하고 명백하게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게 살려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항상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리토의 생명이 있다? 뭐, 모르죠. 이제 있을 수 있죠. 이단 속에 있다가도 들어온,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모르죠. 이제, 이제 그 과정 속에 로마 캐토릭에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현재는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현, 현재라는 시간 속에 그것을 잘 누려가려고 해야 하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정도까지 했는데요. 거기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한가한 사람들은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 그런데 이, 이런 일에 한가한 사람들,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진짜 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뭐내 지위나 모든 거다 내려놓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들, 늘 시급함을 뒤로 밀어두고, 거리를 두고, 자기를 즐기면서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궁극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싶은 적당한 때나 <웃음> 세상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때에 반드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대마라는 인물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자로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사역을 했는데 근본적인 게안 치워져가지고 결국은 세 세상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거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대로 그렇게 이전의 삶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추악하게 될 것입니다.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 그러니까 조금 흉내내고또 열심을 내다가 돌짝박 같은 사람이죠, 뭐냐. 길가박 같은 사람이고 또 아니면 가지박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흉내내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니 항상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중심축이에요. 새 생활, 새 사람의 삶이 중심축이 아니고 그리도 중심의 삶의 중, 중심축이 아니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리스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도 받으려고 우리가 오후에도 보겠지만 거짓 센 사람들이 아주 틀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바울이 있을 때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눌려 있었어요. 바울 보고 뭐 거짓 사돈이 뭐벨그 그런 소리를 다 하고 그냥 뒷담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바울이 떠난 뒤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활개 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 영어식으로 보면 진리를 비틀어 버린다 약간 비틀어 버린다 <웃음> 진리를 비트는게 어그러진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 지식이 있어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실제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성신의 인도가 개인적인 게 중요하지만 이 제도적으로 이 제도권 안에 딱 들어와서 따라가야지 우리가 정통인데 우리 따라오지 않으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이게 살짝 비트는 거예요 <웃음> 살짝 비트는 거죠 아 목사가 다 똑같지 않아 뭐뭐 뭐 실제 대법은 차이가 있지 근데 각자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다 다른데, 그, 그냥, 그, 항상, 이제 이게 헬라주의적인 생각으로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들 사이에서도 앞서성도들 사이에서도 앞서 교만한 그 거죠. 이게 비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축의해요. 그리토가 죽이 아니에요.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비방받고, 조롱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비트는게 뭐, 어그러진 말 하는 게 크게 뭐,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약간 틀어버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배를 갈아타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배로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지 않는다 여전히 방향성만 저쪽으로 보고 자기라는 걸안 치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돌아가는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공부도 기도도 봉사도 우리 복음 증거도 다 주님을 그리토의 나라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권세를 그 영광을 그걸 우리가 주기 동문에서 맨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이게, 개가 토하였던 데 돌아가고, 회지가 누웠던 데또 누, 룸는 꼴과 똑같은. 거. 이게 한가한 사람들은, 진짜, 그 말씀, 성경, 성경 읽기 꼭 해야지, 뭐,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면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뭐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인신자들이 그러면 안되는 되는, 안 거입니 <웃음>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쫓는 무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의 거듭난 생명이 더욱 바로 장성할 수 있는 말씀을 저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여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적인 궁율의 사역을 의지하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사실 위에 살아가라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로는 주님 앞에 바로 태어난, 물론이요. 또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말씀과 그 일을 반드시 계속적으로 의지해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이거는 계속, 계속형이잖아요. 예?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자신의 그 나약함을 알면 주권적인 그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둘째로 음. 그들 자신의 패역함을 인정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지, 지식과 내 노력과 내 열정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후에 그걸 보고 건데, 그 이중은혜라고 했잖아요.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 성화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토께서 다 순종하신 것을 내가 누려가는 거지. 그걸 한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누려가, 누려가겠어? 내가 오늘 이걸 누리지 않으면 내가 참 과연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데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그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시라도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한가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웃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왔다고 해도 지속적인 회개를 이루는 살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절대 안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연 셋째로 오직 그리또 안에 있는 죄사함의 지속적인 은총 안에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성화를 위해 다른 길을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또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웃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에? 다른 익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는 없다. 그런 그리스도의 개념은 없다. <웃음> 은혜를 누려가라 하는,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꼭 붙잡혀 있고 너를 절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 그 넷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현재적인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것. 현재적인. 아니,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지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이제는 성신님의 역사, 성신님으로 역사하자 주의 진리를 깨우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결단하게 하시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신님의 인도가 본상의 사회인 보편교회의 완성과 관련하여 있기 때문에 신경륜인 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적 질서 가운데 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뭐 성경 혼자 성경 보고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리토 중심으로 내 옛죄를 벗고 살아간다.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신으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교회를 창설하신 사역이에요. 사도를 사도를 중심으로.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걸 제도권으로 묶어가지고 자기네들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묶어버렸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저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그 몸인 교회 아로서 살아가야 돼. 은혜 가운데 있요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특징은 교회적인 삶을 안 살아요. 교회 아로서의 삶을 안 살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지, 혼자. 혼자 미래를 생각하고, 꿈도 생각하고, 예? 예. 교회적 질서. 개혁교회에서 이게 뭐, 목, 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를 평생의 지도자로 알고 뭐 이제 저 후임으로 누가 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보내줬다. 그냥 아 쓸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를 적극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지지하고. 생활적으로 지지하고 나간다. 그런 게 이제 개혁교회 법인데, 그게 이제 억지, 이게 진짜, 아우, 이게 뭐,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뭘 이런 일까지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 교회 질서를 깨버 깨부, 깨버리십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의할 점, 그 다음에. 혹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사도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한 말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항시 주요 인물들은 사도들입니다. 저들을 중심으로 성신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 물론 이게 사도, 사도의 외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 사도.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의 그 본을 쫓아서 그 교회를 이룬다 할 때도 그 외적의 그, 그분의 그 뛰어난 지식과 그 뭐, 뭐, 뭐, 실력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장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아무튼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태도와 그의, 바, 그의 반응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늘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로 그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때를 따라 자기 몸을 들여 구체적으로 쫓아가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아상을 벗고 세 사람의 실질을 쌓, 쌓을 수 있는 말씀이 차서 있게 교회 앞에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하고 있거나 그저 지식을 쌓아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의그그그큰 그, 문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없고 그냥 멀찍이 수수방관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거 잘 살펴봐요. 내가 안 해도 뭐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 오늘라는 시간 속에서 적극적인 마음의 소원의 입술로서의 표시와 구체적인 행동의 조침이 없지는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 불안할 뿐이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16절을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분은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7절로 16절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음, 히브리서 야고보 요한 뭐, 베드로전 후고 공방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로 16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지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수아때 오늘날 또 다윗 때 오늘날 이 히브리 기자가 썼을 즈음의 오늘날 그 구약의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성신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자기 죄를 안 보고 <웃음> 교회아로서 그렇게 그리토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BCD 안디옥의 어느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강서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